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 생활하면서 을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노트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데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프레젠터입니다 그 프레젠터가 뭐냐면 ppt 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뭐 프레젠테이션 할때 그런 걸할때 손에 쥐고서 내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데요 그 프레젠터가 있음으로써 이제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고급스럽고 좀더 멋지게 할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비단 강사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 직장인 분들 정말 정말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쓰고 있었던 프레젠터와 진짜 제가 프레젠터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협찬이 들어왔었어요 제 블로그에 그래서 협찬을 처음으로 이제 증정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건 아니고 증정을 받아서 이제 제 블로그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올려드렸고요 이제 그 협찬 받았던 그 물품을 활용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협찬과 전혀 무관한 제 의견을 담은 그런 영상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레젠트를 구매할 때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아, 억지로 사라 좋다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구매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알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요겁니다 짜잔 가려져 있죠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게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최근에 받은 제품입니다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건 뭐냐면 바로 3M사에서 나온 WP850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정말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뭐 마우스, 뭐 앞뒤 기능, 레이저 포인터, 음량 기능, FO, 블랙 기능까지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심지어 스크롤도 있어요 여러분 굳이 제가 이것을 왜 계속 쓰고 있었냐면 여기 에는 음량 버튼이랑 프레젠테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 줄수 있는 여기 있는 블랙 버튼 이게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버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조금 무겁고 그리고 좀 투박하긴 하더라도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거 이게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유용하고 좋아서 이것을 몇 년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짜잔 바로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버튼이 세개 밖에 없어요 이 버튼 세개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쓸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좀 다른 제품들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좀더 더 고급진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걸 통해서 조금 더 고급진 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요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실제 강의를 할때 충분히 진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까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거는 정말 투박해요 막막 막 떨궈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투박한 디자인인데 요거는 꼭 어, 애플사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좀 고급진 느낌입니다 고급진 느낌이고 색상도 골드 색상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 도 심플하게 세 개로 되어 있고 아딱 봐도 이거는 프레젠터 같지가 않, 않고 그냥 고급진 하나의 그냥 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스포트라이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고급져 보이거든요.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그런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오랫동안 써야 되는, 그러니까 막 떨구거나, 뭐 되게 기스가 가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스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왠지 이 스포트라이트 제품이 굉장히 좀 취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겉에가 조금 금박처럼 해가지고 먼저 쌓여져 있는, 그러니까, 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부들부들한데 여기 이제 기스가 가거나 이제 하면 왠지 기스가 되게 잘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요 제품은 그냥 별로 티안 나는데 요 제품은 좀 많이 티가 날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요게 승 스포트라이트가 일단 승인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직히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로 합치면 스포트라이트가 확실히 우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능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안에는 진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기능 주변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을 원래의 색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량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음량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승리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할때이게 숙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시라도 오류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신기를 끼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이 동작 이 모션을 할때 어떤 기능이 작동할 것인가를 이제 미리미리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해보니까 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거를 혹시라도 잘못하거나 그리고 뭔가 수신이 좀 잘못된다거나 그리고 뭔가 좀잘 안된다거나 어찌됐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조금 걱정스러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에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따로 대충 설정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거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누르기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티안 나게 좀 실수를 좀덜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진짜 최첨단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써봤기 때문에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쌤쌤 장단점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이 스포트라이트 제품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수신기를 빼면 여기 안쪽에 이제 USB-C 포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식으로 언제든지 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꽂기만 하면 충전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이 제품의 수신기는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좀 나죠? 제가 이 제품은 이 수신기가 굉장히 커가지고 혼제 한번 이거 부셔 먹을 뻔했어요 이거를 끼워 놓고서 문을 팍 닫았는데 이렇게 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억지로 다시 펴 가지고 쓰긴 했는데 언제 고장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수신기는 제가 볼 때는 어 너무 큰거 보단 좀 작은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신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딱 요게 심플하고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도 있어 가지고 간단해 고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스포트라이트 제품의 수신기가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신율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수신기가 저기 멀리 되어 있는데 갑자기 좀 가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 되는지 판단을 해보진 못했는데 꽤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m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그 사이에 벽이 있거나 문이 있거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제품은 30m 까지 멀리에서도 수신이 된다고 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더 유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땐이 스포트라이트 제품은 확실하게 테슬라 같은 느낌이에요 테슬라 모든 기기들이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의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은데 이 제품은 진짜 좀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그래도 투박하지만 실수는 없고 단, 튼튼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 가격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이 제품 WP85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지금 7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꽤 좋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3만원에서 14만원 15만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로 봤을 땐 이게 더 훨씬 더 비싸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뭐 기능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해 보시기 나름이겠죠 자 이렇게 제가 강사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두 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실수를 하기 싫거나 진짜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 그리고 좀더 멋있고 세련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더 신세대적인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제품을 추천해 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프레젠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할때 프레젠터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 만의 프레젠터 가지고 올라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라든지 의문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제품 소개시켜 드리거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